패티티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아입니다유진님입니다자 오늘은 뭐죠? 나도 바꾸자~~ 네나도 바꾸자 드디어 3회예요 <웃음> 여러분들이 요청이 아주 많으셨는데요 바로 빙어와 주주가 바뀌는 거죠 빙주 네 서로 신체 스펙이 비슷해요 네? 어, 네? 네? 아이 저시아안 보이시나요? 배강직도는안 좋으신 것같아요 맞아 배는 되게 안 좋으시던데 <웃음> 배는 그냥 슬라임 슬라임 오늘 약간 좀 준비되셨나요? 아저 진짜 평소에 입는 그대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딱 컨셉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앞마당 가는 네. 마실용 그리고 마실용. 두 번째는 출근용 네. 세 번째는 데이트는 안지만 데이트용 네. 데이트용? 그래서. 자 그럼 주주는 어떤 옷을 음. 들고 가나요 저요? 빙고한테 들어갈 것 같은 옷? 들어가야 하는 옷? <웃음> 들어가는 옷? 아 <웃음> 아 <웃음> 보면 은 품이 굉장히 넓은 원피스 아 그리고 아... 정말 잘 늘어나는 원피스. 아, <웃음> 그거죠? 이거 신도시가 많이 보이는 룩이네요. 어, 맞아요. 이건 살짝 고급진 아 그런 룩인데. 근데 저런... 이제 세 번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안에는 굉장히 또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 어, 치마예요? 이게 위에 탑이요. 목, 목도리 아니에요? 목도리? 여기 바지가 있어요. 이게 치마 같은데 바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 늘어나는 바지. 안 튀어나오겠죠? 어 그래서 일단 바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팬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죠. <웃음> 아나유 팬티 님. 혹시 혹시 팬티 준비하고 오셨어요? 아 팬티 준비했죠 당연히. <웃음> 아니 설마 저희 리플이 노 팬티 방송 아니죠? 아 설마요. 아, 아니, 그래서 저는 아, 오늘 네. 하다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옷들로. 야 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자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입초고 싶은 룩 한번 소개해 보시죠.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무난하게. 무난한가요? <웃음> 이게 왜 제일 무난한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빙고의 실루엣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의 안구에 가장 무난한. 어, 여기 밑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보여요. 어? 어? 거의 보일 것 같은데요. 그거 별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약간 보일랑 말랑 하는 게또 아, 또 네. 섹시 포인트잖아요. 아, 제가 그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자들 꼬셔보겠습니다. 빙구 씨는 어떤 룩인가요? 아 저는 출근룩으로 아, 출근, 가겠습니다 저희 출근, 젠지는 룩? 좀 자유로운 회사기 때문에 네. 맨날 자주 입는 아제 젠지 아 티셔츠와 추리닝바지 아 이렇게 딱 옷이 진짜 개친딱 개친 딱 패션이에요 <웃음> 저 옷이 없어요 어, 다 아는 옷들이에요 <웃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옷 갈아입고 올까요? 어떨것 같아요? 마태씨? 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주연이면 기대가 안되고요. 저도요. 어차피 뭐.. 빙고 어디보 어떻게 어떻게 어색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울게 어떻게 어떻게 어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야! 어떻게 어떻게 어데 아의즘너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미니 스커트.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야 예쁜데? 어 아니 야 생각보다... 진짜... 음, 그...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굉장히 예뻐요. 아저기나저 그 p c 방 알바 언니가 나왔어. 아 맞네요. 아네 저 라면 받거든요네 <웃음> 모두 앞으로 모시죠. 빈보아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뾰아 잠깐만 나패츠 보여. 야 그렇게 하면 더 보여.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를. 섹시한데? 아 목에다가? 여기라도 할래? 네요. 어, 너무 쓰다. 아, 수다 아 수다 네, 훌해요강아지 네. 이거, 그거 아니야? 막, 그 성인, 막, 거기서 나오는. 거. 이거 아니야? 어, 그런 플레이 어. 좋아하신가 봐요. 어. 어. 아니, 인터넷에서 많이 봐서. 아, 일 치마 입고 다 성태시네, 이게. 일단 보니까 주주는 진짜 피시방 그 훈녀 있죠? 음. 그막 이렇게 뜨는 거면 오늘의 그 우리 피시방 게나 개입! 하면서 이제 약간 페이스북 올라올 것 같은 게임 좋아하는 여자. 어 맞아 맞아 하세요. 맞아. 젠지 팬인 거지. 어, 아 어, 젠지 팬이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것. 그리고 여기 옆집 아 옆집 이란데 <웃음> 옆집 옆집이요? 같이 <옆집에 웃음> 있고 싶지 않은데요? <웃음> 어, 아 서로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아그 평가해 주세요. 그만 웃고 혹시 어디 연극 단 소속? <웃음> 어디로 가면 볼수 있죠? 이런 연극? <웃음> 이건 리플로 보면 볼수 있습니다 <웃음> 서커스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맞아, 서커스 맞아. 단장 여자 배우가 없어서 여자인 척하는 배우고 아 근데 있잖아 뽀해가지고 여기 밑을 가리고 위만 보면 의외로 나쁘지 않아 의외로 예뻐 잠깐만 <웃음> <웃음> 포가갑자여 아, 아, 포... 네. 저요? <웃음> 마릴리 포도 부탁해요 마릴리 와, 살면서 뭐야? 이걸 할 줄이야 영상 보는 사람들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넘기지 마세요 아, 하나 둘셋 둘, 둘, 찰칵 <웃음> <웃음> 야, 야, 또. 어, 회원님 보여, 회원님 그래. 회원님 뭐야, 회원님 뭐야.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지마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또. 야, 아왜 그런 거를 보세요 다들 당신들이 시작했잖아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당신 아카이브의 흑역사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아, <웃음> 아, 저안 그래도 어제 이제 학생들 단톡방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 춤추는 거한스트장 올라와요 아, 이것도 오늘 올라가겠다 응. 여러분 응. 빨리 캡처하세요 그러게, 주주. 주주.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오 좋습니다 자두 번째 룩 저는 앞마당 마실 룩 하겠습니다 앞마당 마실 로네 이거 두 개죠 그래서 앞마당 갈때 산책 갈때 잠깐 입는 근데 이게 좀 창피하다 싶으면 은 아니 날씨가 쌀쌀하다 그럼 여기 바람막이 한 6년 된 바람막이 있어요 그거 입으시면 돼요 나름 이뻐요! 다들 이렇게 입을걸? 이거 게이밍 수트야 게이밍 수트 어, 나피스마에서 많이 봤어 그럼 이제 주주님 옷 뭐. 가로수길에서 샀거든요? 이거 약간 이거 몸에 딱 붙는 맞아요 이게 어. 그 저도 입고 나왔는데 이제 몸에 이제 딱 밀착돼서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도 긴 걸로 가지고 왔어요 어, 어, 다행이네요 아니 그, 그 그러면 은 여기도 튀어나오 저희한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웃음> 갈아입고 오실까요? 저 옷이 진짜 몸매 좋은 여성분들만 잘 소화할 수 그렇죠. 있는 옷이에요 군산 없고 맞아. 마인 좋고 맞아. 선이 엄청 이쁘면 맞 아주 맞아. 무각되어 보이는 옷을 선호하잖아요 그 여태께 나 저런 옷이다 그냥. 저도 못 입어요 저런 옷 진짜요? 가슴이 없어서 아못 입어요 너랑 똑같은 다렛밥 없잖아 맞아 <웃음> 아 시X <진짜> 맞아요 <웃음> 어머 아주 마지막이 자 빙고 등장 아, 뭔가 다섯컷 해지네요 언니 같아요. 맞아요. 촛커하는 여성. 어 그래요? 근데 근데 제가 아까 갈라예브스 봤는데 아래가 튀어나와가 <웃음>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네. 아 이게. <웃음> 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엉덩이 빼면 안아 진짜 얘도 싫어요. 약간 좀똥똥리가 나지 같아요저 <웃음> 선언하는 현요저 아, 아, 말할 게 있어요. 네. 전 다음에 안 할래요. <웃음> 아너 해야 돼. 아, <웃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 이거 좀 이거 모이처해 주시면 안 돼요? 오.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교통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교통 정리. <웃음> 됐다 됐다. 이제 안 보이죠? 아안 보여. 네. 아좀 가만히 못 있는데요. 아니, 원래 치마들이 남자가 입으면 이렇게 다 이러나? 붙은 한건 어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게 있어서 또 아니 근데 되게 톤이랑 잘 어울려요. 진짜 그러니까 하얘가지고 <웃음> 빙순이 응. 빙순이 응. 주주님은 바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응, 잘 어울려 어, 저야 뭐다잘 어울리잖아. 맞아, 진짜. 맞아요. 저잘 어울려요. 굉장히 자기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만족해요. 아, 제가 언제 이런 옷을 입어보겠어요. 맞아요. 그치 그치 응. 언제 이런 걸입보겠어요 맞아요. 저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이제 인스타 팀 폭발할 수도 있어요. 믿지 말라고 어. 하 <웃음> 아, 아, 네. 그 각자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빙구님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거 있어요 어 어떤거죠? 전신 웨이브 하그 <웃음> 전신 웨이브 아, 아 그럼 이, 그거 할게요 전신 웨이브는 좀 빡세니까 네. 이퓨 러미 남자아 이걸로 한다고? 아, 아 이, 이, 이건 이 좀? 그럼 주주가에드스 아, 윤지 의주는거아아 아 누가 윤지가 뒤에야? 죄송할게요 아, 그래. 그래 내가 뒤에 할게 아 이번엔 합동 포즈네요 합동 포즈죠 네. 합동 포즈 <웃음> 자 일단 썸네일부터 찍을게요 하나 <웃음> 둘셋찰칵 <웃음> 둘, 다음. <웃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둘, 둘, 네. If you love me, If you love me, 세계 내 안에서요. 자, 그럼 다음 것 보실까요? 네, 내 거부터. 아까 말했던 치마 바지랑 안에 이제 이게 크롭 탑, 하고 밖에 셔츠를 걸치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제 룩은? 네네. 데이트는 800만? 안 했지만 데이트 룩, 나름. 아, 네. 오그요 무난한 브라운색 트레스의 차이나넥이라고 하네요. 음. 네, 차이나넥. 무난해서 아, 깔끔해요. 자, 그 바로 입고 올까요? 네, 가시죠. 네. 네. 와 진짜 이는 진짜 끔찍하다 여러분 방금보다 끔찍해요? 진짜요 어야 <놀람> <놀람> 주주 굉장히 예뻐 아주 아, 예쁜데? 좀 커가지고 그냥 아니, 오버사이즈로 괜찮은 거같아데망이 하나야 아니까아 잠깐만! 여러분 아, 아, 아, 크게 심어 세 번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콘텐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조건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게 답은 아니다 <웃음> <웃음> 그지그지아 근데 이게 이것도 좀 데이트룩이거든요 사실 <웃음> 이러고 데이트 하나 하세요? <웃음> <웃음> 저, 저는 데이트룩인데 둘이서 데이트하시면 되겠어요 <웃음> 이러고? 네네 아 그럼 내가 벌칙 아니야? <웃음> <웃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포즈 부탁드릴게요 같이 하자 데이트룩이니까 <웃음> 하나, 두, 세, 찰칵! <웃음> 하나, 두, 세, 찰칵! 이 세계가 있다면 여기가 될까? <웃음> <웃음> 전 좋아요.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당신의 불 <웃음> 태워서 이제 리플과 함께한다는 그 즐거움.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즐거워질 거니까요. 아 저희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 어, 뭐 개소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조건 해야 돼. 아, 우리안 하기로 무조건 그러세요. 해야 돼. 자, 오늘 해보신 성함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저는 이 옷들을 다 버려야 하다 <웃음> 나못 입겠어 저는 살면서 이런 옷을 입을 줄 몰랐는데 리플, 좋은 경험이 되었죠? 네 리플 덕분에 맞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이제 마태와 정훈이에게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이 둘에게. 그럼 저랑 정훈이랑 바꿔 입을게요 아 그냥 다 주주 옷 입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게 더 오히려 나을싶어아 그럴까? 왜냐면은 미도님은 너무 치트키야 맞아 맞아 미도님은 내가 입어도 멋있어. 멋있거든 네 유진과 주주의 옷을 입는 거거 추천럼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로 바카 저 여기까지고요. 네, 네이 음. 프로그램은 사화가 마지막인 걸로. 자, <웃음> 여기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로 바키자. 안녕. 안녕.